깜짝이야 었어 뭐야 와 대박 가게인데 나 대신 죽으셨어 어, 아, 그쵸, 3시기도 못쓰고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 저위 막, 저위험도위 막, 깔끔하게 위 막, 한번 1등으로 마무리할게요. 들어가세요, 형님. 저는 위 막, 시원하게, 기밀었네 어, 깜짝이야 있었어 뭐야 폭을 <웃음> 살짝 잘못 가긴 했는데 오나가 있다는 말씀이겠다 보나, 보나. 하나 사라고 응. 아이고. 안 돼, 하. 아. 뭐야? 뭐지? 나 방금 무시당한 건가? 아, 뭐야. 하. <웃음> 아. <웃음> 번지스 완전 잘못 잡았대. 그대로 기계가서 다시 반가야겠네. 괜찮아, 괜찮아. 방사를 할 거에요. 그쵸? 중국산화까지인데, 뭐야? 기계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발 샜나? 이거 집중을 해야 될지도 중 아무도 와 대박가게 는데 초반 에아 너무 민기적 됐다 하필 저두분 잡았는데 <웃음> 커플분 사이 좋게 와 죄송합니다. 보자. 어? 영 u n 저기 우리 우리 우리 팀상들어카상들어왔상 다나카상 다나카상. 아는형 상아치형치 그. 마치 마치 솔로 만세 커플 지옥 커플 지옥입니다. 여 아는 형그 형. 이분도 이제 속으로 좋아하겠지 아내 닉네임 알아봐 줬구나 원래 이런 닉네임 하시는 분들은 알아봐 주길 원하거든 뭔지 알지 살짝 우리가 다들 똑같지만 저도 관종이고 어 관심을 받길 바래요 키오스크 생긴 지좀 됐을걸요 오래 됐을걸요 몇 년은 됐을걸요 문제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사실상 알바가 먹는 거 말고는 뭐, 절절 다 해프니까 어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맞아, 제가 PC방... 어... 안 가기 시작한 게 18년도부터 안 갔으니까 그 전에 PC방 갔을 때 있었거든요. 제 기억에. 야야 빙왜 이렇게 짧냐 아 이거는 죽을 수 밖에 없는 그니까 우리 옛날에 p c 방 보고 초등학교 때 물고기방 가자... 했는데 뭔 말이고 가면은 잠깐만요 1대1 가가 위성 누가일까 오늘 형 그럼 야간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하나? 누가 들어가요 PC방 알바도 재밌었어요 저는 어릴 때 PC방 알바 하고 싶었는데 20살 대고 나서 한번 해봐가지고 재밌더라고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사 그 당시에는 PC방에 낭만이 있었지 제가 이제 초중학교 시절에 항상 그 노, 노래를 들어주잖아요 PC방에 그 당시에는 이제 발라드의 어떤 계절 먼데이키즈 노래부터 해가지고 참 좋은거 많았는데 바이바이 바이 제가 중딩 때 들었고 굳이 전도 편을 깔 필요가 없잖아 이거 왜한 명이 꼭 없냐 신기하네 PCN 칩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거는 영업이지 유튜브 안 올라오지 멀티킬로 뭐가 올라오나 장난 이거 멀티킬은 소용 없음은이다. <웃음> 아형 그걸 유튜브 올라오나? 그래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돌격 멀티킬은 하등 필요가 없는. 아스피드버스큰거 오나 이제? 믿어본다. 타이밍 간다 이번에. 아 땀마 빙치료포때 뒷빙인가 우리? 내가 봤을 때 뒷빙이다. 이게 적빙을 딱 벗어난 타이밍이었거든. 아니 말고. 심플하게. 오 깜짝이야. 너무 야하다. 너무 야게 그나서 시선 다 뺏기겠노. 디핑 맞겠죠 어이 어, 또또 깜짝이야 나 방송 보고 계신가? 다이 이 스프레이네. 이분도 이 스프레이. 해현이도남 <웃음> 하여간 남자는 이게 아. 어쩔 수가 없다. 아, 저거 그 주는 거구나. 봐봐, 우리 상남자, 우리 호랑이님은 다람쥐... 오턱 늘어난 가 보소. 이마크도 은근히 귀엽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자, 가자, 가자! 가로 하자 제가 지금 애퀴죠나 엠폰즈 액퀸지 감이 안 잡히네 나 대신 죽으셨어 아 중독둘 제 옆에 분저테 <웃음>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죽었어 아, 아는 연그 아 다나카상 스미화생 다나카상이 죽었다 다나카상 아는 연그 어, 초반에 죽으면 이게 안 좋아. 중차패, 근데 내가 폭을 좀 잘못 갔나? 오, 지금 살짝 병 느꼈다. 커리지 형. 어, 16킬이네? 긴총이 형. 잊어봤다. 카비카비 따따따라따 자, 집중을 좀 해봅시다. 이거 아마 어떻게 될려나? 어... 참신한 각설다 어... 예스나들이 좀 좋아하는 스텝이시죠. 아무래도 뉴스를 조금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방에 또 가방도 무거운 거 들고셔 가지고. 이번에 지켜볼게요. 중에 나혼 자야. 뒤로 뺄겠다. 아니네. 원, 2, 3, 리 리듬감 어떤데? 하나, 둘, 셋, 넷. 잔드핀, 잔드핀. 아, 초탄 못 꼽았어. 자, 올라, 올라옵니다, 사이즈가. 저 사람 어시. 꼬야미 어시. 꼬야미. 아, 저 사람만 잡으면 되는데. 스페르포스인데, 이거, 방금. 꼬야미 어시. 아, 너무 아깝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예? 강철중은 알지. 저저 저 연배요. 제 연배? 아 스페셜 보스 뜨면은 행잉글 올라오는데. 계속 아깝네. 자 기습 펀트앰포 변경. 아주박스총 빼자마자. 이거 공격 사이즈가 좀 쎄하다 와긴총력 20킬이야 3 0킬찍겠네 와우 근데 얌이라는게 그 얌얌 그 뜻이잖아 맛있다 먹겠다 세부 하나요? 제가 주, 갑자기 왜 휘둥님이죠, 왜 형? 존자량 아니죠, 지금 진우형 아니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오, 셰프형 리아이. 제가 중국에서삥 작업하는 걸 처음 보셨다고요? 어우 그러면은 찐, 찐 그게 아니신데. 저 자주 까는데. 내데 왔을 때 옥을 가야돼 위상공격이 안풀린다 옥이 질립니다 오 근데 나 버리고 가시네 혼자 해내야 되나? 무시 받으세요 아니 방귀 안 올라오나? 아니 밤나 뭐해 하는데 우와 와...뭐지? 너무하네 박스를 줬다고? 나 리플 찍어봐야겠다 이거 디귿에서 3위칭을 한 것도 아니고 박스만 줬셨다고좀소름인데 잡아내겠스 4대 4였죠 아까 그거 보고 가야겠다 자 요거는 뭐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차분하게 자이딩모죠 없네 이거 보면 되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근데 옥 죽은 사람이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적통 접백간건 알잖아. 근데 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박스를 쪼고 있는 거는 저기 뭐 보니까 됐을 리도 없고 좀 아쉽다는 거지. 나이스인데 한 명도 못 잡은 게 너무 아쉽. 완아한 명을 못 잡았나. 열한시 우리 누구였지? 안사 주시네. <목소리> 철종량 Point. 어 이게 개별아 이 50대냐도.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와 방금 중먹에서 삐먹었을 때 큰일 났다 아 아직 아니야 형 아직 아니다 아직은 일러요 이제 옥 볼까란 말이죠 내가 보니까 원래 옥턴이 옥을 안 가나 봐자이럴때또 방을 가야죠 방이 맵기 방이 때문에 좀 빡치겠는데? 아클 났다 와 개구중에 이거 <웃음> 다시 좀 먹어야지 뭐 오늘 n g 네 a 글 e s 시방 괜찮을 것 같은데 방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s 방 입에 있는 에 a 만 잡으면 돼 어떻게 한번칼좀 쳐봐? 근데 지금 가면 안돼 왜냐면 방입에 이미 소를다내 가지고 경계 지금 마, 만 땅이거든요 자, 연막으로 난갈 생각이 없다 어 심어주고 난갈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방 와줘 제발 한개 잡아줘 제발 나이스 와나 아이가고 더 천천히 할걸 자 제발 제발 믿습니다 적배랑 적배랑 중옥 하나씩 나이스 적배랑 촉통감 와 됐다 이거 와, 나이스~ 아, 이걸 콩이 어서고 썸네일과 나는 갈 생각이 없어요. 오케이, 상대방한테 주문을 외우는 거지. 콩사마 어서오시고, 어서오시고. 자, 제가 오늘 안쓴게 뭐죠? 중목이다 그죠. 이때 갈때 됐다. 아, 네, 아, 네, 아이고, 지금 가면 아니 돼요. 뭐야? 뭐야? 뭐야? 아, 오, 아, 강니 아니, 진짜 합니다아 강의 진짜 땡큐.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다시 손잡고 내려가죠.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야 이게 또7태치 가져온다 이거 운명이 장난이고 막판 뒤집게 한번 가나? 또 5킬 해야되나? 나 20킬에서 전파는 5킬 했잖아 그지? 아 22킬이었나? 어 뭐야 신중해라 나이스 좋다 신중해신중해오야미 19킬 좀 치는 사람이다 알사라 알사라 자주먹이주먹이이사람부터중 주먹이고 제발 믿는다 형님들 믿어요 제발 나이스 오가나 오가나 오가나 뿐이야 와 이거 실화야? 나이스 이거만 샷건 이상한거다 나이스 나이스다 와 나이스다 이거 갑니다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나이스 와